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하나 설명 자 1번 제일 기본 무난한 룬이죠 이게 첫번째 그리고 뭐 취향에 따라서 빛의 망토 깨달음 이렇게 드시는 거 추천 나머지는 딱히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거의 감전은 많이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두번째 정복자 정복자를 가실 때는 초보자분들은 든 조금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워요 이게 정복자부터는 딜교가 아예 달라져요 그래서 정복자 들 때는 저는 요즘에 침착하고 승전보 있으면 침착 말고 승전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상대 뭐 시식이 많다 이러면 강인함 그 다음에 최후의 일격 아니면 저항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 그 다음에 집에 쪽 봐, 봐도 되는데 집에보단 뭐 마법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룬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템트리 관련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롱소드 3포 시작 무조건이에요 가끔 가다가 충전형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효율이 별로예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첫번째 템트리 요즘 핫한 히드라 많이 가죠 이 코어부터는 보시면 드랍 자객 월식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본인이 만약에 브론즈 실버 골드 쯤이면은 드락사르가 맞아요 드락사르가 나는 조금 더 티어 올리고 싶다 그 이상까지 올라가고 싶다 이러면은 자객 그리고 월식은 나는 솔직히 개인적 비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나는 히드라하고 만약에 갈거면 자객의 발톱 베스트에 그 다음에 삼코 상대가 세릴다랑 뭐 물간 이거 잘 모르시면은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 상대가 닌탑 하나라도 올리면 3코어 세릴드 갈렸어 가세요 아니면 어? 상대가 방템이 없네? 이러면 이제 물간으로 올 물간으로 조지는 거야 그리고 신발은 시식이 많으면 헤르메스 아니면 아이오니아 장화 갑니다 이거 두 개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요 저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뭐 이거 예전에도 말했지만 표창을 조금 잘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 미드가 거의 여기서 시작이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시작인데 저는 어느 방향에서 시작하냐면 Q를 어? 약간 비스듬하게 항상 말했지만 이렇게 쓰는 게 표창 각도가 조금 더 무빙하기 힘들어요 2랩 때는 진짜 W 거의 잘 맞추는 방법 W를 상대 앞에딱가 까는 것도 좋거든요 앞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어디다 설치하면 가장 좋냐면 옆으로 돌리는 게 가장 좋아요 옆으로 돌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2표창이 거는 장점이 하나 들어가면 두 개가 들어가요 그냥 하나만 맞춘다고 생각하면 두 개가 다 들어가고 항상 제들을 하면 3렙 때는 기본적이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W, 뭐 EQ 이렇게 가지고 이런 식도 있는데 다른 식으로 하면 은 DW도 있어요 이렇게 가서 어차피 봐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요네 같은 경우에요 요네 요네가 E를 쓰면 앞으로 가잖아요 그 본체는 따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DW 쓰고 상대는 이렇게 맞다 이를 뜨는거야 그러다가 상대가 좀 좋은 스킬을 쓰면 이제 W로 빠지는거 DW 콤보가 되게 좋은게 뭐냐면 WQ를 쓸 때는 조금 뭔가 늦어 이게 빠른게 이게 빠른건지 아니면 이게 빠른건지 한번 봐봐요 그니까 러 본체가 자기 자신이 앞으로 갈때더 빨리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DW도 되게 좋은 게 항상 하면은 평평평평 평, 평, 평. 돌아올 때 Q 써야 돼 그러면 다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반응이 안 돼요 이건 챌린저도 반응 못해요 1표창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이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조금 잘한다 싶으면은 항상 보면은 그 제드는 3렙 전까지 라인이 무조건 밀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림이 많이 보여이 그림이 원거리 상대로는요 님들 제드 진짜 잘하고 싶으면은 과감하게 해야 돼요 봐봐요 제드는 절반 넘으면 거의 다킬 각볼 수 있어요 미드 챔프 기준으로 거의 다 그래서 W를 이렇게 써서 앞으로 다가가서 평타평타 평타 치면서 하는 거예요 평타 제일 베스트 하나 알려줄게요 지금 이정도 거리가 됐을때 W를 어디다가 쓰면은 떡큐가 잘 들어가냐면 1번은 여기야 상대 앞에 상대 앞에만 맞추면 돼요 표창은 정말 그러니까 1의 표창 표차... 아니 뭐라냐 이 표창 잘 맞추는 방법은 상대방 여기 앞에다 쓰는게 제일 좋아요 여기 그래서 약간 비스듬하게 서있고 이렇게 그럼 다 들어갑니다 이건 아니면 제일 쉽 베스트는 상대방 뒤 여기 여기가 진짜 좋아요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2랩 때 티어가 본인이 제드를 많이 하는데 못 올라가는 이유는 이런 걸 많이 안해서 그래요 이런 것만 해도 티어 진짜 바뀜 그리고 다이브 하나 알려줄게요 다이브 할때 가장 좋은 콤보가 궁을 쓰고 마우스를 여기다 돌면은 터지기 직전까지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 터지고 나서 이게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궁을 쓰고 마우스 여기로 움직인 다음에 WQ 이게 터지기 직전에 그럼 포탑 딱한대 맞고 나는 빠져나가는 거지 뭐 이런 식의 방법도 있어요 제대로 진짜 압박 잘하게 하는 법 DW 쓰고 앞으로 다가가서 2평 Q 나는 최소 한 대는 맞아도 쟤는 세네 대를 뚜까뚜까 맞는 거지. 앞으로 근데 이거를 쓸 때는 무조건 앞으로 다가가야 돼 상대한테. 그래야지 내가 평타 거리가 되니까 이제 그때 때리는 거죠 이거. 다음에 궁콤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게 있어요 제드는 원콤을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제드는 네 처형됐어요. 네 제드는 6랩 기준으로 풀피까지 원콤낼수 있어요 점화 있으면 처음에 각을 WQ 쓰다가 첫 번째로 이렇게 들어가는 각이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이제 딸피다 하면 은 떡떡 궁이 있고 나는 제일 좋은 콤보가 이거예요 모든 콤보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궁을 쓰고 평타, 평타, WQ 평타 두 대가 진짜 중요해요. 평타 두 대가. 평평 평, WQ. 그러면 3초 안에 평타 두 대까지 들어가 가지고 최대 두 대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두 대랑 WQ 데미지 하면은 거의 다 데미지가 말도 안 되죠. 그다음에 상대가 뭐 CC기 있는 챔프가 있다 하면은 WE 궁 QW 하면서 돌아오면서. 그리고 이거는 숙련도 조금 높아지면 자신이 솔킬을 3번 이상 딸수 있다 그러면 제일 제일 빠른 콤보 제일 빠른 콤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약간 도죽이 없는 애들한테 진짜 좋아요 라이즈 이런 애들한테 이렇게 콤보는 궁 w e 큐평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꿀팁을 주자면 궁을 쓰고 화면을 좀 약간 위로 돌리면 편해 아 그리고 이거 할때쿠그 팁이 뭐냐면 이게 W가 잘못 나가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나가거든 살포시 눌러주는 게포인트예요 살포시 잘못 누르면 W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럼 평타거리랑 살짝 멀어져 궁 쓰고 짧게 눌러야 돼요 되게 짧게 톡톡 번든다는 톡! 느낌 이렇게. 그리고 뭐 이제 3표창 되게 잘 맞추는 뭐 콤보도 있죠 옆 W궁 이거는 거의 3표창 들어갈 확률이 제일 높아요 이거는 뭐 이런 데에서 애들 깝친다 그러면 바로 옆붕잡아받고 하면 됩니다 W궁 이것도 똑같아요 QW 해야 돼요 QW 항상 콤보는 Q, W가 먼저 돼야 돼 Q를 쓰는 게 조금 더 빨리 나가니까 Q, E가 좋아 자 이게 이게 Q이고, 봐봐 이게 QE 이게 Q이고 이게 E, Q 오케이? 무슨 차이인 줄 알겠어요? 아리고 저는 요즘 템트리를 아예 바꿨어요 보면은 제가 요즘 가는 템트리인데 제가, 선열로 바꾸고, 승률 70%,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85%, 20게임 중에, 평점 5.28. 거의 안 뒤져요. 선열, 뭐, 헤르메스, 그다 세릴다, 이건 고정. 거의 고정이고, 불클, 막템은 뭐, 스테라가 아니면은, 뭐 가고 싶은 뭐 수호천 사람 뭐 이런 거 가도 되고 아니면은 밤끝 가도 되고 괜찮거든요. 막템벌. 그래서 선열을 만약에 제드를 하실 생각이 있으면 이건 근데 좀 어려워요 선열 제드는 항상 상대방에다 맞짱을 많이 뜨는 게 좋아. 이게 장점이 다수로 싸우는 게 이득이고 소수로 싸우면 손해야. 근데 대신 암살자 템트리는 다수로보다 소수로 싸우는 게 이득이고 다수는 조금 불리하죠. 제드 특성상 한 명만 자르면 할게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좀 보완하는 게 이제 선열 제드죠 이런 식으로 가서 돌리고 선열로 빨고 빠져서 큐 하고 다시 들어가서 평타 때리고 다시 빠져서 큐 하고 다시 하다가 선열로 또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티키타카가 오히려 더 빠르게 잘 됩니다 제드 한타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의 오브젝트 위주로 많이 싸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죠. 자, 거의 여기, 여기, 뭐, 원딜 서폿은 뭐, 이런데 많이 있죠. 그렇게. 그러면 나는 항상 어떻게 자리를 잡냐면, 그럼 나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뒤로 돌아가. 뒤 돌아가는 한타가 거의 승률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크게 돌고, 우리 팀한테 백핑 존나 찍는 거야. 근데 막 아군이 막, 막 싸운다. 그럼 그대로 썰은. 그래서 이런데에서 돌아가지고 궁을 먼저 누르고 뭐 WQ 암살내도 되고 이런 안보이는 한타 속에서는 흔들어주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딜을 이 한타 때 제대로 다양하게 놓고 싶다면 하은 누르고 WQ하면 얘네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는 빈사 그럼 암라인 애들은 썰은. 또 뭐있죠? 뭐, 뭐 궁금한거 없어요 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야 돼. 하, 자막 없애야겠다. 여자친구인. 야이씨, 제드 물어보라니까. 어차피 그거 아세요? 제드 밴율 세가지고 제드 못해요.